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쌍자음 끄그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꼬리 꼬리 꼬리 꼬마 꼬마 꼬마 토끼 토끼 토끼 코끼리 코끼리. 도끼 도끼 도끼. 조끼, 조끼, 조끼. 까치, 까치, 까치. 까다, 까다, 까다. 바꾸다, 바꾸다. 두꺼비, 두꺼비.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보고 읽어 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까다 까다 꼬마 꼬마 꼬리 꼬리 까치 까치 코끼리 코끼리 도끼, 도끼, 두꺼비, 두꺼비, 토끼, 도끼, 도끼. 바, 꾸, 다, 바꾸다 조, 끼, 조, 끼다잘 따라서 해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